일곱 가지 색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붉은 색을 춤을 추는 듯 우우, 까맣게 타는 맘 화려한 불꽃 끝에 고요한 너 알았을까 우우, 견디기 힘든 그리움에 깊은 밤을 겨우 보내줘요 또 고를 테야 잔잔했던 바도 너라는 바람을 만나 훅 흘러였지 춤을 추는 듯후우게 타는 는우화려불 불꽃 끝에 요요함나우았을까 나 오르던 짙은 밤 불꽃은 꺼졌지만 보여진 연기 속에 또 불을 지펴요 하얗게 지샌 밤 별은 빛나고 우리 얘기로 가득 채운 달. 우 살을 스치는 너